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은 오전에 네, 탐석을 나왔는데요. 아, 산 위로 이렇게 안개가 네, 아주 또 펼쳐져 있고요. 네, 여기는 어, 저번에 왔었던 곳입니다. 네, 오늘은 물이 또 상당히 많이 네, 빠진 상태에서 탐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입구인데요. 네, 입구에 여기 네, 청석 한 점이 있는데 저는, 네, 이렇게, 네, 봉으로, 원봉형으로 조금 이렇게 또 형태가 잘 나온 것 같거든요. 네, 이거는 이쪽 면으로 보시기에는, 돌이 네,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, 네, 이쪽으로 보시면, 네, 이렇게 또 살아있네요. 이거를 한번 앞에 물에서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. 닦은 모습 인데요 어,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변화로 이렇게 잘또 들어가 있는 청석 한점보이고요네 네, 밑자리도 네 정말 좋은 또자 청석 한점 보고 찾아 보겠습니다. 어. 네, 여기 보시면 네. 자, 이돌 같은 경우에는 네, 뭐 그냥 네, 이상이 이상이 좋은 자 네. 이런 돌들도 보이고요. 네 개구리 청석 인데요 아, 보시면 변화가 정말 변화가 좋고 네, 주름이 정말 잘 들어가 있네요 또 이런 변화와 주름이 좋은 또 이런 또 청석을 열심히 찾아볼게요 네, 그리고 바로 <웃음> 네, 지금 이런 석질의 네, 물을 지금 네, 찾으려고 왔는데요 네, 이 돌도 보시면 뭐, 뭐가 나온 건 아니지만, 이쪽에 피부와 돌이 또 굉장히 강질의 돌을, 네, 한번 찾아볼게요. 네, 이 돌은 지금 보시면 피부가, 네, 피부가 굉장히 좋고요 네, 뒤에, 예, 뒤로 이렇게 봉이 약간 나와 있고요. 이런 뭐 특정 네 계곡을 연상할 수 있는 또또 또 이런 돌도 보이고요. 네 역시 또 청석인데요. 아 이것도 돌에. 주름이 굉장히 잘또 들어가 있는 또 그런 청석도 보이고요 자, 어, 전체적으로 네, 아쉽지만 네, 그래도 보여드릴 만한 돌네 보여드리고요 네, 이동하면서도 네, 이런 석질의 돌이 또 많이 이렇게 주변에 보이는데 네될 만한 돌은 진짜 정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청석 네 단서 위주로 찾고 있는데 여기 아 정말 또 그림이 네될 법한 이렇게도 돌이 앞에 한점 보이는데요 자. 이거를 캐내야 네, 되는데 어, 좀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아네 지금 이거 이돌 네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하, 지금 이 주변에 지금 네대 공사를 해가지고 네 드디어 이렇게 네, 뽑아냈는데요. 아 제가 이렇게 클줄 몰랐죠. 네아 여기 네 그림은 정말 네 여인상으로 정말 잘 들어갔는데. 아, 네, 너무 아쉬운 네. 문양석. 네. 그래도 이거 한번, 그래도 물을 한번 묻혀서 네.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상당히 또. 두 개가 나가는데 네네 자. 자, 네, 돌은 정말 또 굉장히 아쉬운데 또 이런 네 문양은 정말 잘또 들어간 또 아쉬운 돌이 아, 정말 커요. 네, 아쉬운 돌 네, 뒤로 하고 네, 일어나 볼게요. 네, 지금 어, 기상이 아주 좋은 또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네, 물속은 좀... 네, 물이 좀 네, 지저분하고, 네, 그래서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두 점은 둘다 이렇게 보시면 주름이 상당히, 네, 보시면 지금 여기 물때가좀 깨있긴 하지만, 전체적으로 네, 주름이 또 굉장히 좋고요. 이쪽, 네. 또 기상도 좋고 네. 자, 또 이쪽들도 네, 같은 석질인데 이쪽도 지금. 네, 또 양석을 좀할 필요가 있는 또 그런 돌인데요.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고, 네, 물대가 있고요. 근데 여기 보시기에도 이런, 네, 전체적으로 주름이 굉장히 또잘 들어간, 네, 두점다 약간 기상이 좋은 두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세트로 세워놔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네요 수석감으로서의좀 네 많이 부족하지만 서경이 네 이렇게 마치 네 정말 빙벽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또잘 붙어 있네요 네, 이런 빙벽을 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,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도 네, 아쉬운데요 네, 점점 이런 거를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, 이런 네, 빙벽을 또 재현한 네, 또 이런 돌도 음 네,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네. 네, 탐석은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네, 쭉 올라오면서 지금 네, 탐석을 했고요. 네, 오늘은 아침에 오전이라 그런지 네, 기온이 많이 낮아서 발이 조금 시려웠지만 또 즐거운 뭐, 석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